네 안녕하십니까 곰팡이 여러분들 헌터빡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뭐기 뭐야 리발 이거 앞머리가 눈을 찔러 가져갔어요 컷대치가 뭐냐면요 바로바로 바로, 바로 굉장히 잡기 힘들다는 최고급어종 감성돔을 잡아서 먹어보자 <웃음>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동해에서는 정말로 잡기 있는 감성돔을 남해에 가면은 조금 더 많이 잡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남해 개멀리 갈 건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 멀리 가요 렛츠 고 근데 여러분 사실 낚시가 어떻게 될지 절대로 모르는 거기 때문에 상황도 다다다 다, 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아마 한 마리도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영상이 올라간다는 건 잡았다는 거겠죠? 자 여러분 오늘은 감성돔 낚시를 하러 왔는데 저번에 검은도에서 감성돔 낚시를 실패했었거든요. 심지어 낚시 선생 콜린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했습니다. 를 그래서 오늘 리벤지로 다시 왔습니다. 오늘 믿을 사람 바로 나. 아 잘못했다. 예. 콜린이. 아 정훈이도 낚시 선생님이잖아요. 깜시 깜시. <웃음> 곧히드빈사장님 되십니다. 자 그래서 감성돔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감성돔 낚시를 할때 밑밥을 좀 많이 쳐줘야 된다 그래요? 이 밑밥은 뭘로 구성돼 있어요? 그어 영어 쓰라고. 아, 너는 미국 가면 안 되겠다. <웃음> 캐치 캐치 손맛 굿? 예스 yes, 예 yes. <웃음> 근데 사실 낚시할 때 제가 항상 콜리를 믿고 왔는데 저번에 감성돔 다시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그거 한번 실패하고 다 성공했는데 지금 이가 <웃음> 꽝도 치고 잡기도 하고 텐션 좋은데? 자 그래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찌 낚시를 하는데 수심을 맞춰야 되잖아요 한몇 미터 맞춰야 되나요? 9m 9m, 9m 맞춰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미끼를 끼워주고 미끼는 크릴인가요? 네 오늘 크릴로 일단 잡아 테스트 크릴 말고도 다른 거는 감성돔이뭐 좋아하나요? 모로 그다음 꽃게 출장 자 바로 게스팅. 캐스팅. <웃음> 어, 뭐 이상한 거 많이 만드네. 야. 어, 굉장히 유튜브에 최적화되어 있는데. 긴장해야겠어. 그러니까 <웃음> 정원이다 자르고. <웃음> <웃음> 여기서 많이 잡을 때는 한몇 마리씩 뽑아요? 20마리. 몇 시간 동안? 2시간, 3시간 와, 정도. 동해권에서는 감성돔이 거의 못 잡죠. 포인트 말고는. 잡죠. 그죠? 근데 여기는 뭐 3시간에 20마리면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웃음> 왔어? 왔어, 아 왔어? 아 <웃음> 어, 가르쳐 드려야겠네 낚시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아, 나오네요 <웃음> <웃음> 오오오오감성돔이 우와. 근데 이거는 금지채장 얼마에요? 금지채장 넘었어요 넘었어요? 아 그럼 가져가야지 오케이 야 라, 라, 라, 라, 라가리 라가리 꼈어 라가리 와, 우와 살다. 우와 여러분 진짜 감성돔이요 요정도면 지금 넣은지 5분 안에 나왔잖아요 괜찮은 건가요? 어? 뭐. <웃음> 말이어할것 같은데 <웃음> <웃음> 제 영상에서 처음 잡아봐요 정우씨가 처음에 감... <웃음> 말투랑 안경이라 너무 잘 어울려요 최번개같은 <웃음> 기가 막히다 진짜 이게 그렇게 고급보종이라면서요 키로에 얼마나 가요? 식가 식가 그리고 요새 감시가 금시거든요 잘안 나와서 그걸 5분만 해도 금을 뽑아 올렸으면 다행히 아, 드릴게 <웃음> 아, 이제 행 하면 돼요 한번더 해주세요 저는 얼굴 봤으면 됐거든요 아냐아냐아냐아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형 아니. 멀리서 왔으면 아, 아, 그... 왔으면 <웃음> 콜리 시작했다 콜리 또 시작하면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비밀엠이 끼꼈거든요 저는 어 저기 지렁이 한 마리 나와있네 <웃음> 뭘시시야다 남아있는데 자랑럼 <웃음> 보시면 여기 찐낚시인데 저기 리지두 개가 딱 있잖아요 저게 가라앉으면 챔질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오오오 온거 아니야? 가라앉아 갈아앉아... 오 왔어 또 왔어 <웃음> 정훈아 너 오늘 <왜> 장난 아닌데? <웃음> 세대야 괜찮아 너는 평소에 잘 했잖아 오늘 양보해 <웃음> 고기 잡는게 할테니까 깜치 깜치 오오 왜이렇게 커? 진짜 커 야야야 <웃음> <오, 오, 오, 웃음> <오, 오, 웃음> 잘나 너무 큰데? 와 여러분 얘 이빨 오, 보세요 이빨 안에 가 구조가 원래 있래 얘가 자식성이라 아, 아, 가지고. 다게 먹는구나 네. 이걸로 옆에 갈라보면은 고동도 들어있고 고동도 들어있다고요? 이가 안에까지 다다다다 다 있네 우와 진짜 이쁘다 아까 또이랑 두개가 하면 좀 틀린다 아 됐다 콜모룩 <웃음> 근데 여러분 이게 두 마리 잡는데 10분이 안 걸렸어 그죠? 4자 와 여기가 진짜 날카롭겠네요 이게 얘네 이게 진짜 이쁜 거거든 요거 색깔 어, 어, 뭐야? 그러네 진짜 상태 좋은 감성돔 이거 완전 자연산이죠? 얘네 양식이 안 되나요? 되긴 되는데 사이즈가 작습니다 아요 정도면 지금 4자 되죠? 네 어. 감성돔은 대물 정도를 몇 정도부터 대물이래요? 5자 넘어가야 돼 50. 5자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6자도 있어요 6자 구경만 했어요 이론적으로는 제일 바삭하거든요 보고 형이 박사님이지? <웃음> 자 여러분 얘도 키퍼 들어갈게요 우와. 어, 콜리야 어차게 열려라 해도 너도 뭐해줘 어차게 열려라 들어가 니다들어갔잘습니다 어. <웃음> 좋아 좋아 <웃음> 콜리 표가 안 좋아 <웃음> 야, 야 콜리 <웃음> 화났다 콜리 <웃음> 화났어 <웃음> 자 여러분 저번에 실패했는데 이번에 시작이 좋습니다 정훈이가 아주 많이 뽑아내고 있어가지고 이제 양보해드릴게 아야함나만딱더 잡고 양보해줘 아 알겠습니다 <웃음> 어 왔어 야, 역시, 시작! <웃음> 야, 리칠렛게 <내꺄> 빠진다, 그러다가. <웃음> 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뭐, 물개 쇼를 해. 어, 어지러워. 그만해, 이제. 드롭뽕 돼요? 어! 정녕 뭐, <웃음> 아, <또 많이> <웃음> <수 있겠. 웃음> <웃음> 금방 따라잡습니다. 금방 기다려주세요. 어쩌냐! 열어버려. 번지면서? <웃음> 키스 넣어버려. 자, 여러분, 지금 낚시한 지 15분 됐는데, 정훈이 두 마리, 콜리 한 마리, 총세 마리 잡았습니다.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 둘이 경쟁구도를 하고 있습니다. 야, 개꿀이. 저, 우리 개꿀, 가만히 개꿀, 개꿀, 개꿀, 개꿀이 개꿀. 귀가 <웃음> 다리 가봐, 다리 가봐. <웃음> 이게 찐낚시가 힘든 게 뭐냐면, 저 찌만 보고 있어야 돼가지고, 그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손으로도 느낌이 오나요? 살짝 들어보면은, 물고기면싹벌고 어. 들어가거든요. 아, 그래서 살짝 들어보는 거구나. 이로는바삭하거한 <웃음> 서른 마리 더볼수 있게, 좀만. <웃음> 콜리야, 너 지금 지고 있어, 임마. 이제 스타팅. 어... 계속 대결구도 맞는 다음에 꿀 빨게요 자, 아분지 15분 만에 3마리 뽑고 또안 나오고 있습니다 콜리 방전됐어 콜리 텐션 어디 갔어? 머리가 너무 아파 <웃음> 계속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왔어 왔어 <웃음> 정훈이 쳐다도 안 보는 게 개웃기다. 크기 <웃음> 어때, 콜린? 오, 여, 여, 큰데 들어봐. 자, 이제 감성 넘무 바닥에 세게 안 되는 게 이제 고기가 상할 수 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최대한 싱싱해야 되니까 이렇게 바닥에 안 되는 겁니다. 오, <웃음> 아, 예, 고기 패티시. 은빛 냄기가 있다고. 은빛 향기가 뭐예요? 나 한번 맡아볼래. 키스. 개비린내 그냥. 어, <웃음> 차결아라 <차별하라>! 빨리 와라 들어. <웃음> <웃음> 정훈 씨, 2대 2입니다. 벌써 역전 될것 같아요. 4점 못 잡았잖아. 아아 아, 아, 아, 아, 플러스 1점 아직 시작도 안돼 <웃음> <오>. 왔어 <웃음> 왔어 왔어 <웃음> 또 왔어 <웃음> 뭐야 더블 야, 더블, 더블 이이트 자둘다 왔습니다 아, 둘다 아, 아, 뭐야, 뭐야. 뭐야 아. 야 잠깐만 이거 누구 거야 봐봐 잠깐만 정훈이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솔직하네 얘 예. 콜리 또 하나 뽑았습니다 이야 눈 감는 게괴롭같다너 <웃음> 진짜 코에 비비고 있어 근데? 응어차열라어차열아라 <웃음> 아, 아, 아, 들어가라 <웃음> <쟤러가라! 웃음> 어이 정원씨 정원씨 사짜는 지금 안하잖아 <웃음> 아, <웃음> 자 여러분 지금 대충 30분 했는데 4마리인가? 5마리 아 5마리네 내가 3마리 <웃음> 아, 3대 2아 근데 요거 사짜리 하나 있으니까 동점 아 오케이 오케이 사짜 아, 나만 잡을 건데 <웃음> 귀엽고만 <웃음> 당겨봐 당겨봐 캐스팅해봐 자 지금 콜링 입질이 아니라 그러고 보고 입질을 하거든요 입질이야 와쓰! 이거 어떻게 한다고? 잘 배웠구나. 오, 오, 어디 큰 거야? 야, 사이즈 큰데.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들어와. 옳지. 어. 잡는리켜형 <웃음> 근데 이거 콜리가 해 놓고 형한테 줬잖아. 내가 잡았잖아. <웃음> 이를잘 파그래야 <웃음> 되거 아, 정원지. 정원지. 4대 2입니다. 받자죠. <웃음> 아 씨, 비린내. 빠만해만 해줘. 왜 <웃음> 안 닿았잖아 어차피 <웃음> 어차피 안 하라 <알아라>. 넣어줄게 <너> 닫아버려 <웃음> 어. 와 여섯 마리야? 내가 한 마리 더추가 했잖아 아 이거 콜리가 한 거야 콜리는 입질 아니라 그랬어 난 입질이라고 오 그러네 미국 갔다 보면 보람있네 응. 곰치 때문에 넣 거야 곰치한테 배웠어 <웃음> 잡아봐. 콜리야 그거 잠깐만 어 <웃음> <웃음> 콜리야, 근데 여기는 감성돈 말고 다른 거안 나? 와 여기는 99.8% 감성돈만 묵는 곳. 와, 아, 데 0.02% 나. <웃음> 그이 포인트는 너 알아낸 거네, 맞지? 그치? 근데 큰 배들은 너무 얕아고 땅을 못 아, 봐. 아, 작은 배만 들어올 음. 수 있는 포인트구나. 유튜브 응. 히트 TV 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 여기. 콜리랑 정훈이라는 사람이랑 하는데잖아 맞지? 아, 나. 나도 봤어, 나도. 거, 보고도 한 마리 잡던데? 아니야? 이렇게? 와, 잡았거 왔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어, 그렇게, 그렇게. <웃음> 아, 그렇게지, 그렇게. 고기 올라왔어! 고기 올라왔어! 채워줘라. 손만 어때? 손만 좋네 진짜 이게 무겁게 느껴진다 생각보다 별거 없네 말시 아, 별거 없네 말시 쉽다니까 형이랑 나랑 정대정이야 지금 말이말 정말 정이 정말 정말 정이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뽀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뽀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는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 정말 정말 정말 야너히트 TV 아니야? 아, 아 32.9 어. <웃음> <웃음> 여러분 이렇게 잡아놨는데 어 잡아라 <웃음> 들어가리발랄까 <말라니까. 웃음> 와 이거 3시간 안 해? 오 <웃음> 뭐야 뭐야 <웃음> 뭐야, 뭐야. <웃음> 정만 <정원이> 왔어 <웃음> 이어 오 <웃음> 어, 크다 크다 조만이 <웃음> <정원님> 집 없어요? 호들까안 <웃음> <웃음> <웃음> 때라 이거 <웃음> <웃음> 거기에 대한 얘기가 있지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돼 <웃음> <웃음> <웃음> 우리 셋다 뭐가 돼 아얘야차 아기야 아얘 작다 얘 진짜 작다 얘기도금지시장 넘어요? 네나 어떻게 챙겨 방생해 챙겨 <웃음> 얄짤 없네 <웃음> 어부기 때문에 다 돈이에요 맞지? 그쵸 깜찍깜찍 <웃음> 아 신났어 신났어 <웃음> 아 창야라라 <차가가가. 웃음> 넣어버려 갈아버려 와 어, 왔어? 우와 연속 히트 올려 올려 나, 나, 나 너무 무거워 콜라보 콜라보 아, 아, 레츠고 여기 아차어기아기열 라차 톡토봉하네 톡토얘 아, 진짜 야 고개 돌리지마 냄새를 아? 좀 의미해야 된다고 세가아 들어가라 감생이 이렇게 뽑는다고 이게 말이 안돼 이게 러몬도야 아니 러몬도는 <웃음> 콜리가 사야, 살잖아 어? 이게 히피야 그래 구독 람이랑,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나정훈이랑편 먹어야 되나정훈아 속초 올래? 아아 <웃음> 아, 나는 오케 인줄 알았는데 리발레키 돈이네 이거 <웃음> 자 여러분 지금 계속 잘 나오다가도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요 둘이 어 뭐야 저저저저저 저, 저, 저, 저. 야 어, 진짜로? 와, 진짜 이거 사이즈 좋은 거 어, 같은데? 야, 낑낑거리는데, 이거? 어이 보고지, 너. 이거 사이즈 좋네? 오케이. 한 33, 4 되겠다, 그죠? 이 금지성이 몇 센치에요? 25. 우리 어제피3 2이안 잡거든. 아, 그렇지. 아까 한2 8 됐던 거 같은데. <웃음> 들어가나? 야, 처음에 말했지 않습니까? 30마리 보여준다고? 아, 오늘 철수 못하겠네, 씨. 그것을 얘기해줘. 잠시 50마리 잡은 거. 그, 어장 갔을 때. 와. 조용히, 뭔 어장이에요. 조용히 하세요, 지금. 와, 어장 갔을 때 하자마자 왔어요. 커요, 커요. 오, 야, 야, 야, 야, 야, 야. 30 되겠다, 30. 어차피 일어나! 들어가! 들어가라! 오! 대박이다. 10마리 넘었다. 아, 이제 10마리인가? 모르겠어요. <웃음> 왔어? 왔어? 와, 커, 커? 뭐야? 어머니. 아, 아 정훈이 일부러 그랬네 오나쁘지않네 <웃음> 형님 또 리라리다 또 형님 <웃음> 듣지도 않아요 나도 정훈이 형 부른 거 아니야 감성동 형님 부른 거야? 감성동 <웃음> 형 아. 공수줍어 앙수줍어 아, 성동이 <웃음> 부끄러워 <웃음> 아태연예 형님 들어가자 이 가득하다 야, 다 감성동이에요 다다 담아서 아. 아 이쯤에서 둘이서 한번 한 마리 잡기 내기 네 하실래요? 어, 어. 오늘 한번, 치킨 사기? 어, 치킨? 어 한번 대결? 치킨? 콜 치킨 콜 둘이 많이 잡아줬으니까 저희 진 사람이 치킨 살게요 꽝님 저의 어복이 야, 기운이 그냥, 다르잖아요? 아 달라 달라 아, 달라. 달라 내가 이걸로 잡았어 힘이 느껴져 <웃음> 하나 더 걸어도 돼? 물산다고 콜? 오케이 물산다고고 싸늘하다 물산 되기를 맞을 것 같다 나물사이돼또 라가리 안 벌리기 시작했다 또 집중하면 둘다 말이 없거든요 뭔가 미끼 빠진 거 아니야? 아니, 정훈이가 아니. 미끼 빼고 준거 같은데 아니 아니야 아니 진짜로 빈판들이야 지금 약간 견제되고 왔거든 아 견제 왔어? <웃음> 내가 올리랑 올리면 돼? 잠깐만 내가 또이 네 제자잖아 나. 그렇지 형은 바로 할수 있잖아 왔다 왔다 왔다 <웃음> 나이스 <웃음> 야, 기울아, <웃음> 오, 수 없어. 잠깐만, 잠깐만. 낚시불러어줘 오, 만져, 만져. 여기서 내가 할 거야. 어, 그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시 금지 체아 아니야, 아니야. 뭐, 아니야, 너무, 아니야, 너무, 아니야. 너무, 아니야, 너무, 아니야. 넘어, 넘어. 넘 나왔다, 나왔다. 왔다, 왔다. 왔어? 왔다. 아. <웃음> <웃음> 근데 형 졌어. 내가 이겼잖아. 아니야, 센트. 아니지. 내가 먼저 잡았잖아. 아니지! <웃음> 뭐야! <웃음> <웃음> 동 <동족>. 공정! <웃음> 친구 잡았네! 개빡치네! <웃음> 와, 나는 진짜 잡아가지고, 그럼 크기로 대결하자 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못 참겠다. 내가 보고여서 욕도 못하겠어 <웃음> 너는 생하는거 아니야? 어차피하라네 알겠습니다 어, 어, 들어가라 고생할수 있어. 아, 아유, 형 그거 방생하자 야, 우리 형 방생할게요 야, 어. 형 근데 형 물사대기 우리 셋다 때린 거지? 아니지 나만 때린 거야? 어 너만 그럼 나는 콜리가 때리게 할게 콜리리 아. 하지 말아 <웃음> 아니 진짜로 나보다 콜리가 잘칠것 같아서 그래 자 여러분들께서 저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조가 보여드릴게요 야몇 마리야 둘넷 여섯 열둘 열세마리 감성도만 열세마리 잡았습니다 이게 저희가 정확히 낚시를 1시간 28분 했거든요 보통 한 시간 28분에 이 정도면 뭐 괜찮은 편이죠. <웃음> 자 여러분 감성놈 한 마리는 들고 가서 바로 한번추배를 해볼게요 예예 추배를 해볼게요 싫어 나는 추룩추룩 요새님 <웃음> <웃음> 맞다 물사대기 때려야지 콜리야 너가 때리면 안 되지 룰이 다라지잖아아 그럼 내가 해야 돼 꼭? 어너 해야지 아 그러면 이거 하지 말자 네아 내가 형한테 좀 그러니까 좀 그래 너 원래 그러잖아 이 맨날 그러잖아 사람 쓰레기 만드네 카메라 <웃음> 꺼져 <꺼줘>, 때리고 <웃음> 아저씨 <웃음> 아, 그거 <웃음> 봤어 아니, 그거. <웃음> 개 아프더라 그저, 나는 형한테 그냥 살짝 이렇게 물 뿌리려고 했거든 정원아 <웃음> <웃음> <웃음> 난 너밖에 없다 난 너밖에 없어 수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고급 생선 감성돔을 잡아왔습니다. 아 여러분, 요 감성돔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낚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생선입니요 낚시할 때 손맛도 좋고 심지어 잘 잡히지 않는 생선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요 감성돔은 결철리제나면 시진이 안 돼서 마리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검은도 들어가서 요 감성돔을 한 11마리인가 잡았었잖아요. 그것도 심지어 1시간 반 동안 잡았는데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검은도 그리고 콜리가 포인트를 제대로 알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요 감성돔 보시면요, 이를 보세요 사람 이 같지 않아 어마무시하네 요야너 <웃음> 일부러 그렇게 아는 저하지마 알았어 그럼 다시 제대로 해봐 야근이 봐봐 사람 이 같지 않아 <웃음> <웃음> 잘하는것만저는 보시면 이가 굉장히 사람 이처럼 있고 사람은 원래 겉에만 있네데 얘네는 안쪽에도 이가 굉장히 나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 한번 봐봐 위에 이도 이렇게 엄청 안에까지 이가 있지 자 이게 왜냐면 얘네가 굉장히 딱딱한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로 집앞에서 잡는 졸장 게르기들을 주식으로 아주 많이 먹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요 녀석으로 뭘 해먹을 거냐? 제가 얼마 전에 갑오징어 먹었을 때탁화하게 했잖아요. 갑오징어도 굉장히 비싼데 어떤 분들이 댓글을 써주셨더라고요. 본격적인 사치 컨텐츠가 시작이구나. 자 그래서 오늘도 사치 컨텐츠 갑니다. 자 감성돔으로 쑥국을 만들어서 먹어보자. 자 그럼 보통 생선으로 치면은 보다리 쑥국을 많이 합니다. 봄철의 보양식이라고 부르는데 자 저는 요 감성돔으로 쑥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성돔 쑥국이죠. 자 그러려면 일단 하나 둘셋 샤워 샤워 눈물 샤워. 자, 내가 다 안다 이제 너 목욕하러 가자 페이크하라 그러지? 다시 해보자 하나. 둘, 셋. 짜워, 짜워. <웃음> 하나 둘셋 샤워 샤워 <웃음> 하나 둘셋 샤워 샤워 하나 둘셋내팽겨버섯 누가 만들래? 나 새로운 거 그런 거 만들지 마. 버려버서와랄랄라 여기까지만 해. 하나 둘 셋! 버터야! 그러지요자 이제 겉면에 점이질이 많기 때문에 한번 쫙씻어주게요도야너 두두두 두두 아, 이제 조조조조 잘한다. 아, 거미이지 <웃음> 옛날에 제가 조조조조조이읽는데 두두 은혜는 두두 두두 두두 두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은혜가 달수르고 직션이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자 어. 하나 둘 셋! 조도도도도도도. 두두 오하하하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웃음> <웃음> <웃음> 자, 그럼 얘기할 비닐가벗겼으면은 위에 요돌 있죠? 우와, 야, 이거 진짜 장갑 들리겠다 약간 감성돔이나 돌돔 요런 애들이 요런는 지느러미가 굉장히 뾰족하게 잘 발달이 돼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 지느러미는 위험하지 않게 싹다날 올라와서 어 느낌 어라스 응아, 긴야응라어 응, 긴 어딨긴 어딨긴 어계속 어딨긴 어딨지 어딨긴 어 뭔데? 어도참 어딨긴 가딨긴 어딨긴 어딨긴 어딨긴 어딨긴 어딨긴 어딨긴 어딨긴 어딨긴 어딨긴 어딨긴 어딨어딨어요 그 반응을 그럴 때 나는 계속 해야 되는 거야 너를 위해서 해준 거야 왜? 너가 이상한 표지 시가 있으니까 야 그러면 사람들이 나 그냥 군소 처먹는 변태인 줄 알잖아 오늘. 맞아 맞아 자그럼면 여기 엉덩이 부분은 자리가 굉장히 힘들 거야 왜냐면 여기, 여기 심 같은 거 하나 있잖아 뽑아 오자 보시면 여기 심 이게 엄청 딱딱해요 손으로 해도 진짜 이거 안부러져 보세요 우와! 자 여러분 이거는 버려버려 손야 손이라고 하지마 내야. 손도 라삭 자 이렇게 동글동글 기워졌으면 라시미 자 여러분 여기 이건 뭐야요 그냥? 고추 <웃음> <웃음> 아니 내가 로추라고 하라고 했잖아 네가 바로 그냥 <웃음> 고추라고 말하면 나도 모르게 리얼화식키라고 그냥 로추라고 해 <웃음> <웃음> 자 기억 축 열어버리고 대가리 바로 라쌍 어! 어! 아 깜짝이야 아 깜짝 놀랐지 사무라이 자 이렇게 잘랐으면 요 머리는 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요거는 이랑 부딪혀 볼래? 제가 감히 <웃음> 최고급 어종 감성돔의 이랑 제 이랑 부딪히 권한을 주시는 겁니까? 잠시만 벌려봐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벌려봐 좋아좋아 좋아. 조금만 더 <웃음> か些細あ<ス><ス> <laughs> <laughs> <laughs> <laughs> <laughs> <laughs> <laughs> 나가 박네? 할때 제대로 키스 막아야지나 꿈에서 네가 다른 여자랑 키스하는 꿈꿨다 아. 어. 혹시 얘? 예? <웃음> <웃음> 아니 오늘 아침에 딱 깨자마자 어, 은혜가잘잤었는데 싸대기 바로 때리더라고 왜 그래요? 그러니까. 꿈에서 제가 일부 다쳐인 꿈을 꿨는데 은혜 꿈속 세상에 일부 다치지 변대색 그랬는데 내가 은혜도 내 부인인데 다른 부인이랑 키스를 하고 은혜랑 키스를 안 해줬대요 근데 걔감성돔이었다니 키스 받고 땀 여기 흐르는 거 보여? 어. <웃음> 저렇게 감성돔이랑 키스 때렸으면 배를 살살살 이렇게 따준 거 라사 그리고 안에 보시면 이게 렇 내장이거든요. 있 자, 요 내장 싹다 빼주고 올게요. 와, 뭐, 야, 저자, 저자 다 빼, 다 빼, 다 빼. 자, 여러분 이렇게 내장 깨끗하게 빼줬으면 저멀리 꺼지고. 자 여러분 이제 감성로 수국을 하기 위해서는 수국 안에 들어갈 야채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바로 무, 무, 무, 무. 무. <웃음> 네가 이겼어. <웃음> 개빡치네. 떨어드리자마자 라삭사브라이. 그럼 무를 그냥 이렇게. 크게 크게 어 아닌거 같아 아니 아니야 국물 내는 용이야 이거는 네모 해줘 빌어봐 아 그냥 하다됐하 <웃음> 자존심이 <웃음> 쎄가지고 아니 한 번만 하라고 아 망했어 씨 기분 안 좋아. <웃음> 자 요만큼만 한번더 할게요 괜히 자르지 말자 이흐흐 <웃음> 내가 네 말을 들을 거 같냐 이럴게 그럼 나도 이제 네말안 들어 이거 찍지 봐. 어야안 듣는데 왜안 듣는데 왜, 안 듣는데 왜? <웃음> 들어가라 은혜 개 빠졌지 아무 말도 안 하죠 집중한거야 그럼 다시 해봐 뭘또하고 하는... 하나 둘셋 들어가봐라 응아뭐 음. 어쩌 내가 봤을 때너 갈수록 약간 잃는 것 같아 너의 그아 몰라 시부으로 <웃음> 은혜가 개빠졌습니다 여러분 악플 좀 달아주세요 악플 안 달아 <웃음> 진심인데 진심이 아니면 뺨을 치고 진심이면 몸통을 치거든요 여러분 은혜가 악플이 약하기 때문에 아 은혜 요새 개빠진 것 같다 열심히 안 하네 하는 순간 다음 영상 보면은 아주 활기차 있을 거예요 아쉽게 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악플 달아주세요 왜 나왔어? 오오와 <웃음> 이거 막 얼굴 안들리잖아 자 다음은 대파. 대파 먹어 그냥 선수로파안 나와. 파도 들어가라. 발랄라. <웃음> 이거 막 악플 달리다니까. 발랄라, 나 바로 하는 거 봐. 발랄하게. 아니거든자 <웃음> 다음은 홍로추. 나사기야. 나사기야. 나사기야. 발랄라. 자 다음은 내 컷만큼 매운 청양로추. 내 컷만큼 매운? 키룩키룩야 <웃음> 비웃냐? 키다키다야 키룩 키룩. 비웃어? 키룩키룩너 어제 밤 밥... 이 청양고추는 매운데 이게 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로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매운 향을 못내것거든요 이거 냄새 한번 맡혀보자. 음, 괜찮을 것 같은데? 먹어봐. 먹기 알략하다보 해서? 저는 맵질이에요. 특히 고추 매운 거못 먹어요. 떡볶이 매운 거는 먹는데 은혜는 떡볶이 매운 거잘못 먹어도 고추 매운 거 진짜 잘 먹어내거든요? 해보자. 가위바위보. 예스! 아 삼색판이야. 아니야 하나 먹어. 아왜 제일 큰 거죠? 야 이왕 먹어 제일 큰거 먹어. 너잘 매운... 먹잖아. 쭈릅주 뭐야? 개 센데. Yes 근데 진짜 하나도 안 매워. 어, 진짜로? 응? 맵 아, 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 아! 워 우와 아! 끼룩끼너 그중에서 진짜 안 맵지 이거? 진짜 하나도 안 맵어 아, 심지어 지금 씨 재료 없는 거 먹은 거거든 와너 진짜 은혜야 너 멋있다 너 진짜 매운 거잘 먹지? 자 고추도 들려자그 다음 마지막 재료는 바로 쑥입니다 근데 이 쑥은 뭐 따로 다닐 필요 없이 그냥 한번 씻어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재료 준비를 딱 하고 자 그러면 이제 냄비에 물을 담아줘야 됩니다 빨리빨리빨리 상만이 빨리, 빨리, 빨리. 가잖아 왜 빨리빨리 상만이 가아 상만이 도망가야 한번 알아 <웃음> 상반가 지금 요거 때문에 <웃음> 야 멘트 좀 치자 이봐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상반이 도망가게 하는 법 알아요? 이거 봐 이렇게 하면 오거든요? <웃음> <웃음> 카메라만 켜면 이래요 진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상말아아 상반... 잠깐만 나 아, 이거 하고 가 해서 야너 진짜 안 그러잖아 왜 카메라만 켜면 그러냐고 내가 너 먹어야겠어 <웃음> 감성놈이 커서 여기다 하려고 했는데 이걸로 옮겨줄게요 워자야 닥쳐 자 그리고 후라이팬 바로 쨍후후후부부이리 <웃음> <제! 웃음> <웃음> 여러분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구글할때는 재료빨 아닙니다 육수빨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은혜가 아주 자주 사용하는 요겁니다 요거 자 여러분 요런 광고 안들어요 그래서 은혜는 광고가 안들어오니까 광고 들어오면 참 좋잖아요 그래서 은혜한테 광고주기께 전하는 메시지 한번 드리겠습니다 해표 멸치 디포리. <웃음> 됐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겨 보아요 <웃음> <웃음> 자 이거 넣어주고 여러분 육수대로면 이제 무도 넣어줄게요 들어가라 자 그리고 이제 팔팔 한번 끓여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팔팔 끓으면 멸치 디포리팩 여기다가 버려버서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재료들이 들어가는데 바로 첫 번째는 뭐냐면 웬장자 크게 두 큰술 넣어줄게요 들어가라 자 그리고 쫙 풀어줍니다 자그 다음은 마진단을 한 큰술 에서 들어가라 자그 다음은 아주 굉장히 특별한 게 들어갑니다 우리 장모님의 사랑이 들어가는 장모님 표 국간장이에요 이게 표지만 보면 조금 쓰레기가 수 있는데요. 아니면 장모님의 정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은혜가 제가 방금 쓰레기 얘기했어요. 은혜가 이렇게 오고 카메라 위로 저 쳐다봤거든요. <웃음> 아 절대 쓰레기 같지 않아요. 허름할 뿐이지 장모님의 사랑을 결코 허름한. 쳐다봤어요 이렇게 자 요거는 둘큰 술만 딱 넣어줄게요 아유 장모님이 또 이렇게 했는데 또 아유 또두큰술반 넣어야지 또 <웃음> <웃음> 많이 넣으면 넣수서 장모님의 사랑을 받는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렇게 넣었으면 한번더 팔팔 끓여줄게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팔팔 끓기 시작하면 아주 제 소지가 터져버려서 검은 등에서 감성 등을1여 마리 무려 한 시간 봐도 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을 거야 그런데 콜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보고 정원이 다 버려서 콜리가 최고야 바로 입장! 어 잠시만 은혜야 들어갈까? 응 들어가라 오 와우 안 들어가는데? 은혜야 아왜 나한테 지랄이야 <웃음> 아니 리좀순화시켜줘너 지랄을 그냥 지랄이라고 쓰더라 반할 때 어떻게 하자 <웃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아까 좀 했던 홍고추 청양고추 파 들어가라 야 근데 맛있긴하게 더맛지돼요 아니? <웃음> 왜? 어머니 그 국간장 때문이잖아 맛이 없으면 어머니 내 국간장 때문이야 알겠어? 쳐 쳐주대 장모님? 장모님 이거 보고 계시는가요? 아야 내가 널 어떻게 쳐넌 그냥 그렇게 쓰레기가 되는거지 <웃음> <웃음> 장모님 국간장 진짜 맛있어요 아참가로 여러분 고기에 잡내를 살짝 잡아주는 맛술 왈 right? 자 그리고 마무리로 감성돔보다 중요한 쑥입니다 자이 쑥을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굉장히 쑥에 대한 풍미가 좋아진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딱한 움큼 고 드랍 더쑥 그리고 이 쑥은 올렸을 때 너무 많이 끓여버리면 숨이 너무 많이 죽어서 맛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살짝만 훈연한다는 느낌으로 그냥 가면 됩니다 또 어디서 봤구만 <웃음> 방금 네이버 쳐봤어요 자 여러분 이정도면다 됐다 바로 부풀 거. 그렇지 너무 안 해. 터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감성돔 쑥국이 완성되었습니다 맛있다 고추워 자, 여러분 바로 한번 먹어볼건데 우선 요 쑥있죠 우와 이쑥 봐봐. 이것도 밥이랑 무조건 먹어야 돼요 이거. 밥이랑 쑥이랑 이렇게 싹 싸가지고 여러분 오늘 밤에 부모님한테 생선쑥국 같은 거 하나 해달라고 하세요 자기가 해먹어야지 왜 부모님한테 해달라고 지가 해드세요 그래서? <웃음> <웃음> 아컴파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왜 내가 눈빛을 안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지가 해드세요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웃음> 먹어볼게요 초 초배를... 배르 제 진짜 국 컨텐츠를 진짜 오랜만에 했거든요.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와. 나도 먹어봤어. 보고 <웃음> 말 더듬지 마. 다시 한 번에 얘기해봐. 하나 둘셋 큐! 나..나도 먹어 <웃음> 나는 국물 먹고 싶어 국물 안 먹어봤네 내가. 내가 국물 한번 떠먹어볼게요. 아 뭐야. 지가 처먹으려고아 <웃음> 이렇게 해가지고. 츄베 <웃음> 와, 내가 한 거야? 네. 이거 내가? 내가 이거 진짜 내가 한 거야. 제일 맛있어 요 진짜로. 네이버가 했지. <웃음> 자그러분 이제 감성돔을 한번 꺼내볼게요. 이거 살한 번. 자 여러분 사실 제가 감성돔을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회로도 안 먹어보고 사실 먹을 기회가 여기 동해에서는 감성돔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없거든요 이렇게라도 먹는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살의 식감을 한번 볼게요 초베를 와 그거 알아 은혜야? 어릴 때는 바닷고기 의 회나 뭐 매운탕 이런 걸 좋아하다가 나이가 좀 들면 들수록 민물고기를 찾더라고 어르신들이 그래서 막 쏘가리, 매기매운탕, 빠가살리면또 이런 게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민물고기의 맛이 나 아니 결이 나 민물고기는 흙냄새가 좀 나거든요 흙냄새는 전혀 안 나는데 그 결이 진짜 민물고기의 그 부드러움이야 나한번 줘볼게요 야 이거 감성도 이래서 감성도만 오나. 자여러 이거 은혜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쭈쭈 음오 그게 그게 질이지 살이 엄청 연해 어맞아비호감 오, 오, 없는 여단살이 이거 우리끼리랑 먹을거죠 맞지? 응. 밥콕해도 돼? 어 이게 사실 여러분 사회생활에서는 비매너예요 아시죠? 밥콕하시면 안돼요 저 은혜랑 같이 둘이만 처먹을거기 때문에 아 왜? 아 <웃음> <웃음> 이렇게 어쩐지 흔쾌히 <웃음> 엉이라고 <MK> 하더라 <웃음> <웃음> 자 이거 우와 우와 <웃음> <웃음> 이게 뭐라 그랬지? 엄동범신네 기형 귀여운... <웃음> <웃음> 뭐 보고 그러는데 걔? 라면 같은 거아 진짜? 우와 음... <웃음> 우 <웃음> 우와. <웃음> <웃음> <웃음> 근데 너 이거 밀어라. 나는 못쟤 나는 그 톤이 안 나와. <웃음> 무서운데? 비행선이야. 뭘 그래? 초벌? 자 어떻게 잡을건데 사자 얼마에 팔건데 5,000원 미친놈이 미친놈, 미친놈. <웃음> 구독했어요? 5 0 0원 구독 안했어요? 25만원 극과 극으로 넣어버린거지 그럼 다 구독해야겠지 <웃음> 제발 은혜 밥주고 끝낼게요 자, 이것도 갈색이 굉장히 연하고 부드럽고 맛있다 우와 오와. <웃음> <웃음> 또한번더 해봐 이거 귀여워 오와. 우와. 하하 할때입면새 음. 어때요 어때요 은혜야? 여러분 은혜 의 리액션 마지막으로 뭐고 끝낼게요 어때요 은혜야? 하나 둘 셋! 1등이다! <웃음>